여러분 안녕하세요 다들 새해에 제일 많이 다짐하는 거 다이어트 드디어 다이어트를 결심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다이어트를 해야지 해야지 고민만 하고 제대로 마음을 먹은 적은 없었어요 말로만 다이어트를 한다고 하고 제대로 한 적은 없는데 이번에 PT를 등록하게 돼가지고 제 과정을 담아볼까 합니다 저를 보고 용기를 내서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다는 거를 저를 보고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영상을 킨 이유는 첫 영상을 뭘로 시작할까 하다가 유튜브를 같이 찍으면서 제 과정도 담고 다이어트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제까지 다이어트를 제대로 했나? <웃음> 다이어트를 했다고 하면 성공을 해야 되는데 정말 지금이 마지막 다이어트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대로 하려고 하는데 사실 살이 찌고서는 헬스장을 가는 게좀 두려웠어요 공감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뭔가 남들은 신경을 안 쓴다고 해도 나를 뭔가 쳐다볼 것 같고 이 몸으로 헬스장을 가도 되나? 그리고 가면 헬스를 다니고 있는데 저 몸인 건가? 이런 생각이 들까봐 걱정도 많이 되고 결국엔 그냥 나중에 살 빼고 가야지 날씬해지면 가야지 운동은 내가 날씬해지면 예쁘게 레깅스 입고 가야지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가는 평생 못갈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드디어 그냥 해보기로 했습니다 직장인들의 이대허언 진짜 퇴사할 거야? 나 유튜브 해볼까? 그 중에 제가 유튜브 해볼까랑 이제 다이어트 두 가지를 같이 결심을 해가지고 이번에는 꼭 성공을 해보자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남기면 아마 스스로도 뭔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일단 시작하게 됐고요 음 나중에 봤을 때이 영상이 뭔가 되게 흑역사가 되고 부끄럽고 그럴 수도 있지만 어찌 보면 대단할 것 같기도 하고 제 몸을 그동안 정말 마주하고 싶지 않았고 보고 싶지 않았어요 옛날에 그 날씨됐을 때 모습 그대로 괜찮겠지 괜찮겠지 그렇게 막연하게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주위 사람들의 태도가 바뀌었을 때나 음, 제 스스로 자신감이 떨어졌을 때 의기소침해질 때 그리고 우울하고 슬퍼서 먹었, 먹었는데 먹으니까 살이 찌고 살이 찌니까 또 우울해지고 우울해서 먹고 이 계속 반복인 거예요 결국엔 그러면 덩그러니 살찐 내 자신만 남아있고 또다시 우울해지고 헬스장은 갈 용기 가없고 그래서 이것저것 그냥 빨리 살을 뺄수 있는 도움을 많이 받죠 지방분해주사, 지방흡입수술 다이어트 한약, 다이어트 약막안 해본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도 이제 아마 차차 더 풀어갈 예정이고 결론적으로는 계속 돌고 돌아서 이렇게 운동을 하는 결론에 이르렀지만 제가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여러분들께 같이 할수 있다는 그런 좋은 본보기가 되고 2023년 다이어트 성공하는 동기부여 영상이 됐으며 헬스장을 등록하기 위해서 레깅스랑 코츠라를 입었어요 허! 이 팔뚝살 어떡하지? 날씬하면 구도가 어떻든 원래 다 날씬하게 보이는 건가? 맞나요? 날씬한 사람도 답해주세요